투자과 부업 그리고 사업장 매출의 증대 이두 부분은 좀 다르게 접근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서로가 각각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찾아봐야 하는데 이것이 같이 나와 있으니까 정보를 찾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뭐투자 개념 부업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은 접근 방법이 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투자비나 부업을 위해서 찾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또 여기서 두 가지가 나뉘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솔션스타 하나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할 때꼭 알아야 할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이세 가지를 알아야 블로그가 최적화를 되고 또 블로그 지수가 높여짐으로써 상위 노출도 될수 있는 기반이 되겠죠 이렇게 되었을 때 나의 블로그가 매출을 위해서 매출 향상을 위해서 운영하는 블로그인지 혹은 또 내가 개인적으로 투잡이나 부업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불구가 되는지 중요한 요소들이 되겠죠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세 가지의 요건들 여러분들 영상들 꼭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영상 속에서 제가 안내해 드린 정보들 요약본이 필요하시면 이 또한 이제 PDF를 준비해 놓은 문서들이 있습니다 강의 관련된 문서들로 준비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다 전해드리긴 어렵더라도 오늘 강의에 대한 요약본 만큼은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 지난번처럼 문의 남겨주시면 어 제가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알아야 할세 가지 중첫 번째로는 목적입니다 내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목적 바로 사업장 매출 향상을 위해서 블로그를 운영할 수도 있고요 투자이나 부업의 수익을 위해서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운영하는 목적에 따라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방법이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의 블로그 운영 방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장기간 블로그 최적화를 위해서 블로그를 운영할 것인지 혹은 투자비나 부업 때문에 단기간 뭐 흔한 말로 단타 이런 식으로 이제 노마드식으로 이리저리 블로그를 옮겨다니면서 어, 운영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었으면 블로그를 실제로 운영해야 될 텐데 그때는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네이버 서비스에 최적화되기 위해서 네이버 입장에서 블로그를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짧게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목적은요 블로그는 사업이나 매출과 관련이 없는 개인 운영과 매출 향상을 위해서 또 집간접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는 마케팅 채널로 이용하기 위한 블로그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다양한 통합 검색에서 정보를 찾으실 때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블로그의 목적에 맞는 정보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최재봉 교수님 채널의 경우에는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에 더잘 맞을 겁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뭐 투잡 개념, 부업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은 접근 방법이 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투잡이나 부업을 위해서 찾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또 여기서 두 가지가 나뉘어지는데요. 장시간으로 최소 1년, 3년 이상을 시작으로 나의 블로그를 최적화 블로그를 만들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블로그 자체를 잘 운영해 나가면서 부업이나 투잡을 선택하는 경우거든요. 근데 또두 번째로는 블로그 최적화에는 크게 관심은 없으시고 먼저 이제 눈이나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이 좀 먼저가 되는 경우겠죠. 현금이 수익화되는 경우입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고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매출을 위해서 블로그를 시작하는 분이든 투자비나 부업을 위해 블로그를 시작하는 분이든 공통점은 블로그를 제대로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그러면 나의 블로그 운영 방법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장기간 최적화된 블로그를 만들면서 운영할 건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간 단타로 노마드식으로 운영할 건지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중요한 이유는 요 서로 교집합이 형성됩니다. 첫 번째 때 나의 목적, 블로그를 운영하는 목적이 사업장 매출 향상이냐, 투자 부업이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운영 방법 선택에서 장기간 최적화냐, 단기간 노마드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업장 매출 향상을 위해서는 장기간 최적화된 블로그를 목적으로 해야 하는 방법을 선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또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투잡, 부업을 한다 그러면 사실 장기간 최적화로는 되게 많은 기간 동안 준비하고 노력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조급함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의 입장에서는 장기간 최적화로 사업장 매출의 향상 혹은 다양한 부업이나 투잡 채널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요즘은 단기간 투자또 단기간 부업, 이것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 틀리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여러분들이 신중히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네이버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즉 로봇의 패턴을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그 알고리즘과 로직을 우리들이 또 분석을 하고 알고 있다면 은 네이버 입장에서 글을 쓰는 건데요. 그냥 그 블로그에 나의 이야기를 저희뭐 어떤 매출 향상도 필요 없고 부업과 투잡도 필요 없고 수익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냥 블로그는 나의 일상의 이야기다 그럼 뭐 이런 것들 아무것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뭐 상위 노출도 필요 없다 뭐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블로그 잘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나의 개인의 공간으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실질적으로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거나 또 혹은 다양하게 많은 공부들을 하시는 분들은 내 영업장의 매출을 향상시키고 또 투잡과 부업을 통해서 뭐 다양한 수익 구조를 뭐 창출하고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수익의 다변화를 일힐수 있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네이버가 자신들이 서비스를 많은 이들에게 최적화하기 위해서 내놓은 여러 가지 운영 정책들을 따르고 또 그게 협조하면서 우리가 잘 만들어갈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확정이 되었다면 이제 결국은 세 번째입니다. 지금 막 말씀드린 네이버 입장에서 우리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현실이 되겠죠. 자이 현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나갈 거고요. 그럼 오늘은 짧게 블로그를 장기간 최적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에 블로그 수익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요. 블로그 자체는 사실 수익수단이 될 수는 없지만 블로그 자체 수익으로 만들 수 있는 경우는 뭐다 아시겠지만 애드포스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드포스트 같은 경우에 월 방문자가 뭐 2,500에서 5,000명 정도 될때 보통 블로거들의 수익 통계를 좀 알아보면요 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2019년 11월 이후입니다 네이버가 애드포스트 관계된 여러가지 광고 정책들을 조금 변화를 주었을 때죠 좀 나아진 거죠 블로거들 입장에서는 그 전에 이것보다도 수익이 안 나왔어요 뭐 예를 들면 나무처럼TV님 같은 경우에 네이버 블로그에 방문하는 방문자 수가 보통 만에서 만오천명 정도 되시는데 애드포스트 월 평균 수익이 한 35만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저는요 분명히 예견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네이버 애드포스트 광고 정책도 이제는 블로그들에게 더 유익이 될수 있도록 바뀔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실 애드포스트는 어, 그 광고로 인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금액은 사실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다행인 것은 2019년 10월 이후에 애드포스트 광고 집행에 다양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뭐 광고주를 확대하고 또 일부 광고 단가도 상승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블로그 수익을 통한 마케터들의 수익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아무래도 네이버의 애드포스트의 광고 수익이 너무 작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패단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네이버에 비판적이거나 비관적인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제가 네이버에게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전략교육팀이건 R&D 개발팀이건 모든 교육부서가좀 의논을 해서 지금 네이버 블로그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 은 지금 네이버 블로그들이 뭘 원하는지 유저들이 뭘 원하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블로그를 성실하게 운영하면서 그를 통한 수익을 조금이라도 창출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애드포스트를 통해서라도 지금까지 1년, 2년, 3년, 심지어는 5년, 10년까지 그 블로그를 정말 충실하게, 성실하게 운영해온 모든 분들에게 그 수익을 좀 나눠줄 수 있고 또 에드포스트 자체적으로도 그 수익 구성을 좀 변화를 주어서 지금보다 사실은 지금은 너무도 미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 이러한 어떠한 정책은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네이버 블로그 최적화와 상위 노출의 실질적인 방법들 한께 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